왜, 나는 버를 하는지 왜, 너는 위 있는지 왜, 너가 돈을 버는지 왜, 너는 버를 하는 건지 왜, 내가 너 싫어하는지 왜, 내가 이 가사 쓰는지 왜, 이 곡을 썼고 공개를 했는지 알려줄게 내게, 레버를 대중에게, 교훈과 메시지 주기, that's my m 또내 미션 아니야, f i 너 같은 가짜 래퍼들에게 일침하고 가르치는 게 랩하는 이유.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이 새끼는 그대로. 니가 오늘은 전네들 고치고 돌아갈게. 내 랩에서 몇 번은 말했는데 쟤네들은 상관없으나 보네. 거머 좀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라, 저쩌라, 안무랑 공 탈모를 꽃 같아 입학 연구하느라고. 이거는 팩, 노캠너 내가 뭔데 랩 쳐보나 말아요. w 어제 은행 톤 돈으로 매장에 간다 음배이이 샀어. w 거기에 니네 여친 이길래 꼬시고 안강들라이브 갔어. w 내 차는 속도가 빨라서 니네 여친 멀미나 차에 도했어. w 무든도 닿기가 귀찮은 매장이 다시 깃 볶고 이렇게맞으면 새끼들을 빨아주지 이게 대단해 그럼 내가 왜레브 하겠어? 허술하고 허술해 새끼들을 허술해 대해나가니까 그런 새끼한테 패배해 이게 말이 돼? 이건 말한돼 톱방에서 너희들이 대절하면 놀때 가사 쓰고 좋나? 허술한 건안데 같은 찍을 받는다가 망할 놈의 이곳을 밖르고 이렇게 발악하는 거야 가사에서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나말고 또 다른 래퍼의 디스곡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너가 팬 래퍼하니 얻어들어 너도 그냥 나처럼 마음을 바꿔 나 성태를 버리고 쎄 턴니 됐잖아 가짜는 늪에 빠지지 마라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왜 힙합이 이 꼴이 났는지, 왜 모두가 가짜를 파는지, why, 왜 힙합이 이 꼴이 난 거지, 왜 모두가 가짜를 벌하지? 와이와이와이와이왜 힙합이 이 꼴이 난 거지? why, w 왜 모두가 가짜를 벌하지? why, w 왜 그들이 랩 짜라는 거지? why, w 아무나 이유를 말해주죠. why, w 왜 힙합이 이 꼴이 난 거지? why, w 왜 모두가 가짜를 벌하지? 왜그 들이 냅짜 라는 거지? Why, why, why? 아무나 이유를 말해줘줘 곡을 만들래 그래서 했어 인트로 듣고서 전부 다 껐어 밑에를 내래 그래서 했어 피처링 벌스만 듣고서 껐어 <웃음> 오늘도 작업을 했어 내 랩이 익숙해 카피라 했어 그래서 플로 우 새롭게 썼어 이번엔 구리다 다들 말했어 어쩌라고 사람들마다 듣고 느끼는 게 다르다고 너의 피드백을 수용하면 다른 놈이 자기 의견 수용하래 새끼들 전부 다 수용소에 가도야 지랄해봐래 소용없네 개판이 돼버린 언더고한씬 병신 레퍼드가 리슨을 더체인이 w h h y 왜 힙합이 이 꼴이 났는지, 왜 모두가 가짜를 파는지, why, why, w h 왜 힙합이 이 꼴이 난 거지, 왜 모두가 가짜를 벌하지? 왜 힙합이 이 꼴이 난 거지? Why, why, why, why? 왜 모두가 가짜를 벌하지? 왜 그들이 랩 짜라는 거지? Why, why, why, why? 아무나 이유를 말해주죠. 왜 힙합이 이 꼴이 난 거지? Why, why, why, why? 왜 모두가 가짜를 벌하지? 그들이 랩자라는 거지 why why w why, why? 아무나 이유를 말해줘줘 아무나 이유를 말해줘 제발 레퍼니스 너들 다 고쳐 씨발 언더신 내가 다 고치고 돌아가 끝없는 물음표메비우스티 같아